어쩔세퍼 안내나나나이 진짜 잘한 사랑 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오늘 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손에서 지켜주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로 기록을 드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아니 여기 이건 봐야지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 이게,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게 일? 아니요. 열한기상 17장 16절 말씀. 응. 아, 아, 아, 아. 아니 아, 역사하는게 아니라 오늘 아니, 이거라고 거라고 아,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거요?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음 말씀이봐 예! 음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뭐가 있었죠아 음 밀가루랑 그리고 제가 병에 있는 병이 뭐? 병이 뭐? 이 조니도 조니도 아리에 먹어있었다고? 마아가이 조니 응. 당시에는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하고 기름에꼭 있어야지 없어야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 응. 그런데 아주 이제 조금만 조금밖에 안남았대 밀가루하고 기름이 한번 먹을 것만 한번 먹을 수 있어 응. 한번 먹을 것만 남아있어 다 떨어졌어 응. 이게 하지? 마지막 한번 남을 것 밖에 없었으면 다 준거야? 안 준거야? 다줘다 줬어? 너가다 준거잖아 다 줘. 맞지? 가지고 있는 거다 내놓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셔서 안 채워주셨어 아, 아, 아, 아. 맞았어 우리 예은아이 네가 가장 남, 아끼는 거 뭐야 지금? 치과에서 바은나트 반지 아트 반지? 어서. 맞아. 그거 많이 있어? 없어? 없어. 많이 없지. 한 개밖에 없지. 그걸 친구한테 줄수 있어? 원하면? 어... 음, 그건... 나. 그러면 주,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안 채워주실 거? 채워주실 맞아. <웃음> 그런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던 어머니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예인이가 응. 저번에 응. 보석 반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했잖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응.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응. 친구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갔더니 아, 어. 나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 시작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절대로 안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안해. 안해. 기도하고. 그리고 와, 마지막 마지막 줄자 우리 어, 우 집에 밥 떨어진 적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언제 있어? 어, 밥다 먹고. 그래, 아 밥을 엄마가 아, 안 했을 때 떨어졌겠지. 아, 아, 그래, 밥다 먹었을 때 떨어지잖아. 그래. 아니, 근데 저거 잘못. 그밥은 불문 적 있어 없어. <웃음> 언제 굶은지겠어 엄마 음 부르면 할수있밥다다주밥 아, 음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영이 굶겨 안 굶겨. 응? 굶다고안 굶긴데. 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가 엘리야 엘리야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땅에 나지만 마음을 땅에 주셨는데 엘리아가그그 밀가 루랑 소금을 지 응. 기름을 거, 거, 걱정 말아요.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음.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습니다 아멘 Bye.